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 저희가 아그 하와이 일상 중에 그 하와이 코스코에서 누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정보를 이제 공유하고 그걸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 하와이 코스코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. 한국이랑 그닐리님 한번 좀 잡아주세요. 자 여기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실내에 있죠. 코스코 그 하와이는 아 이렇게 실외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거. 그리고 또 여러분들 편하게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. 정말 쌉니다 이곳이 그 아직까지 뭐그 하와이에서도 어 최고의 가성비라면 은그 1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코스코를 잘 활용하면 좋고 근데 꼭 아셔야 될 거는 코스코 카드가 멤버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아, 간단하게 소통하는 아 그리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코스코에서 먹는 점심 소개해드릴게요. 밀리님 이거 뭐죠? 지금? 어, 치킨 베이크예요. 음, 이게 치킨 베이크. 네. 그거 한번 오픈 좀 해주실래요?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그 저기 저희 아들 뭐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. 치킨 베이크는. 요게 피자. 요거 한 조각은 얼마 주셨어요? 피자 한 조각이요. 음. 이불이에요. 2불. 여러분 이거 요거 2불이랍니다 이거 요거 아까 그 핫도그는 1불 50 그리고 콜라까지, 콜라까지. 어,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코스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고 자, 요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, 요거 한번 소스 한 번. 요즘은, 그, 요렇게 나옵니다. 예전엔 이것도 다셀프로 하나씩, 뭐, 머스타드, 케찹, 이렇게 다 챙겼는데, 지금은 이렇게 줘갖고, 각자가 이렇게 해서 드셔야 되는데, 요거 한번좀 시원 좀 해주세요. 이는다다누든지지 입에 으으실예요포스스분핫도는는 음, 맛있어. 근데 이부리가머스분 릴리, 너무 많무많이 발라갖고 음, 음 맛있어 자이번에는이제 치킨 이이크 음. 음. 여러분, 정말 식사 될 거예요. 코스코에 와서 이렇게 이제 정말 하와이 사람들도 좋아하고 일단은 싼 것도 매력이 있지만은 편해요.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와이 여행 와서도 이런 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치킨백도 괜찮습니다. 음. 릴리님 이거 뭐예요? 아, 이거 목카프리즈예요 음, 오케이. 그러면 그 옆에 거. 요거는 뭐? 딸기하고 아이스크림. 딸기 아이스크림 선데. 음, 각각 가격이? 어, 모카프리즈는 음. 3불, 그리고 딸기 아이스크림 선데는 2불 49전이에요. 오케이. 이런데서 피자를 먹어야 돼, 여러분. 야 아마 나한 10년은 더살것 같아. 이런 1 0만 불짜리 불가 어딨어? 10불짜리 피자에 최고지.